디님 어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그... <웃음> 네, 네, 손님들 계셔서 잠시만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스생님나 머리 좀... <웃음> 그렇죠. 아무래도 손님들 머리를 해주다 보니까 네. 우리가 깔끔하고 멋있고 이뻐야지 이제 손님들도 보기도 좋고 좀 안심도 되고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여기 선생님은 우리 샵에서 남자 머리 제일 잘하시요 어머! <웃음>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. <웃음> 엄청 또 잘해야 돼. 아, 잘해 이렇게 항상 정장이 이렇게 깔끔한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남자 직원들이 어, 대표님. 옷이 너무 편한 것만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손님들이 어, 대표님이 대표님인지 모른다. 그래서 정장이 그래도 제일 깔끔하니까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김보성이라고 하고요. 노앤노라는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성담동에 위치하고 있고, 그리고 이 자리에서 6년 가까이 미용실을 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. 네. 네. 네. 보이셔가지고 아, 네네. 아이가 어떻게 되세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몇살 때부터 그러면 저. 저는 19살 때서부터 시작을 했고, 저희 어머니도 지금 미용을 하고 있어서, 음. 태어날 때서부터 미용인이었다. 직원들 얘기 들으니까 미용 때문에 네. 아무것도 못했어요. <웃음> 근데 그게 차라리 네, 네. 좋은 것 같아요. 아, 미용 빼고 다 잘한다는 소리보다는 네. 미용이 제일 잘한다는 소리가 차라리 더 듣기 좋네요. 아마 제 칭찬인 것 같아요. 부모님 도움 하나도 없으시고, 혼자 상경하셔가지고, 미용적으로 계속 일하시다가 이걸 만드신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처음에 돈이 많이 없어서 고생 많이 하고,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 6년까지 됐네요.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어요? 어... 이거는 제 욕이긴 한데 저는 남들보다 좀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미용에 있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한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항상 자책하면서 살고 있는데 열아홉 살 때서부터 꾸준히 한그 마음과 그나마 내가 인생 살면서 운은 좋다라는 그 생각에 그냥 부딪혀 봤죠. 어 저기 잘생긴 우리 로원장님이 나왔는데. <웃음> 원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이따가 제 머리 좀 깎아주세요. 우리 그 카메라 감독도. 여기 와서 머리를 깎는다고 근데 진짜 카메라 감독님은 진짜 네. 머리 해야 되겠다 머리 해야 돼요, 이거 어. 예, 지금 이 머리입니다 이 어, 머리를 네네. 이따가 어떻게 바뀔지 여기 솜씨를 한번 보십시오 <웃음> 여기 아 제가 할까요? 아, 남자머리는 부원장님이 굉장히 잘 자른다고 저는 말... 알고 있어요 <웃음> 여자머리는 우리 원장님이 네네. 정말 잘 자르십니다 어, 네. 어,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, 날만 한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처음부터 디자인으로 활동을 안 하셨을 거니까. 네네. 초창기 시작할 때 힘드셨던 부분. 제가 원래 고향이 인천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혼자 나와서 내가 누우면 부엌 끝이 달수 있을 좁은 방에 돈도 조금 받고 한 달에 진짜 초창기 때는 30만 원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주 6일 근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, 9시까지 일을 하고 일은 힘드니 그 핑계로 매일 저녁 술을 마시고 그술 마셨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<웃음> 그거 빼고는 뭐 힘든 거는 딱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거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난 이거를 계속 평생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 일적인 부분에 힘든 거는 사실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샵에 원래 오너 차량 한 대를 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왜 이쪽에다가? 저희 원장님이 저희 샵에다 차를 대고 저는 쫙쫙 밖에다가 돈 주고 대고 출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원래 대표님이 되셔. 어, 제 원래 제가 돼야 되죠. 네. 근데 어, 이게 예전 오너하고 요새 오너하고 너무 틀린 게 요새 오너들은 어, 직원들 눈치를 봐야 돼. 그래가지고 뭐 그거라도 해주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냥 운동삼아 아침 저녁으로 걸어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. 아직 살은 안 찌는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 확실히 되게 젊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아무래도 이게일 자체가 좀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손님들도 많이 접하고 뭐나 자신을 좀 꾸미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잘못 느꼈거든요 근데 친구들 만나면 아 내가 그래도 좀 어려 보이는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디 가시는. 제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기가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. 그래서 뭐 일단 하나씩 바꿔보고 있어요. 내가 선택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발벗고 뛰고 있거든요. 제가 이렇게 멀리 와서 차를 빼요. 아요 그리고 이 동네가 한 달에 주차비가 너무 비싸요. 여기가 제일 싸요.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와서. 다 되고 다 이렇게 살지 않나요? 그리고 제가 지금 아기가 네. 태어난 지 이제 두돌이 조금 넘었어요 걔 봐서도 이제 나 편한 대로 나 혼자 살 때랑은 확실히 좀 틀린 것 같아 요 혼자 사실 때는 되게 프리하게 프리했는데 결혼하고는 너무 안 프리해서 힘들죠 <웃음> <웃음> 결혼하셨어요? 네 저는 총각입니다 아 그래요? 네.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 아까 연예인 누구 닮으셨다고 이종현씨 닮았어 아 c m 도이종현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듣죠? 저요? 한 번도 안들어봤어요 아니 저 친구하고 나오고 음. 아시만요 연예인은 뭐 괜찮았어요 저도 근데 거기 누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음성을 해봤던 거니아 진짜? 아니 우리 그때 선생님 계셨죠? 그 연예인은 아니 필히 완전 연예인 필 기다리고 있는데 손이 기다리고 있어요? 네. 아까 조명사로 나가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사오기만 하고 본인이 못 달죠 경기 <웃음> 관련된 거 위험한 거는 항상 절을 시키시고 직원들한테 잘해주세요? 5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음. 친형 같은 가족 같은 대표님이시죠 어... 처음에 대표님이 네. 미용 쪽으로 시작할 때 30만 원 받고 시작하셨대요 저도 이제 인턴 생활할 때첫 급여가 음. 5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몇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해야지 성급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? 사람마다 틀리고 보 네. 성담동에서는 4년 샵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테스트를 봐서 성급시험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은 꼭 있어야 돼서 대학교 졸업하면은 그 자격증은 사실 취득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미용 시작하신 분들은 취득을 해그 누구한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20, 30년 미용 생활에 다시 유지할수 있는 배워서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되는 거잖아 이 5년 동안 해서 진급하신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 두분 계십니다 아두분한 분은 중국으로 진출하셨어요 아 중국으로 거기서 또 대박이 나셨어요 처음 이제 미용 쪽으로 접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배워야 될지 어떻게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, 일단 미용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일단, 실전에서 쓰는 기술, 그리고 필드에서 쓰는 그런 손님 대화하고 하는 서비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한테, 요거는 꼭 좋은 하고 싶다. 교육이 체계적으로 돼 있는 샵을 선정하는 게 인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. 부분입니다. 로엔노로 오십시오. 저희 뭐 대표님이나 밑에 여러 선생님들이 그, 많이 이끌어주고 그, 잘 교육해줄 수 있으니까는 그, 로엔노로 오시면은 첫 발을 잘 내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예, 어, 감사합니다. 개선하실 생각? 원래 목표는 한 10편 정도 찍어놓고 1편을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한편만 더 찍고 나서 그때부터 첫편 내보내려고요 컨텐츠는 집에서 우리 아이 그리고 아빠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자기 앞머리나 이런 뭐 손질하는 방법 이런 거좀 가르쳐 드리려고요 가위질 해본 사람이 아니어도 따라할 어, 수 있는 그래도 가위질은 하루에 5분 10분씩 어, 일주일만 연습하면 내가 그거를 평생 그가위질을 애기한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어, 연습을 하면 충분히 우리 애기 머리, 내 머리, 우리 아빠 머리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어,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어, 대표님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네. 봤는데 어, 내가 더 잘하는 거같아어요난 시작도 안 했지만 아, 내가 이 사람보단 잘하겠다 싶어요 <웃음> 모르긴 몰라도 긴 시간 안 걸려서 아마 구독자 수는 대표님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 어, 유튜브도 목표가 그거예요 뭐 그냥 한 중상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찌됐건 대표님보단 잘안 되는 거 그리고 대표님 잘못 하더라고요 사투리를 좀 쓰시잖아요 저희도 워낙에 사람을 많이 접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표준말 쓰는 줄 알고 있어요 <웃음> 아까 얘기하자마자 맞았어. 촬영은 <웃음> 안 되겠죠? 지금 어떤 컷을 하고 계시는 지 사람들이 어뭐 무슨 뭐 크로컷이다 무슨 컷이다 이렇게 말을 네. 많이 만들어서 그렇지. 저는 그냥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컷. 거의 한 시간 가까이. 기다리신거죠? 네 에이, 뭐 제가 예약하고 온 것도 아니고요 냥나가다가 <웃음> 오늘 쉬는 날 아닌 건 아니까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려본 거예요 혹시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이것저것 제조업이랑 아... 여러가지 하고 있어요 김대표님 뭐 고객은 각페각층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픈하시기 예, 전에 있었던 다른 데에서도 그렇고 8년부터 다녔으니까 3년 됐어요 것도 사람이 싫고 하면은 머리가 마음에 들어도 바꾸고 하는 건데 실력도 있으면서 저 정도 인성 있는 분이 없다고 까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손님들도 아마 되게 오래된 분들이 어. 많은거예요 지금 30만원 부터 받을 거 50만원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때 하고 수익을 네베이의 차이가 <웃음>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져갈 때도 있고 많이 가져갈 때도 있고 많이 가져갈 때 대비하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.